안녕하십니까. 그 논산에서 가덕원이란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박남용입니다. 저희 집에서는 분재하고 야생화 그리고 조경을 그 전문으로 하고 있고요. 오늘은 그 논산에 있는 그 아신 제인분께서 저희 저희 농장에서 묘목을 3년 전에 3년 전에 가져다가 그 밭에다 이, 그 심어 놓으셨는데, 오늘 그 전지 방법을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수사의 당, 수사의 당을 오늘 전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저희 집에서 그 3년 전에 묘목을 갖다가 지금 땅에다 심어 놓은 건데요. 지금 보면 상당히 많이 굵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밑등을 굵기 히 위해서는 더좀 세력을 받아서 더 키워도 좋은데 전제하는 방법을 잠깐 설명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잠깐 나왔습니다 나무를 자세히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수사 해당 수사 해당이나 심산 해당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밑에서 세력이 강하게 올라와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그, 밑등을 긁히기 위해서, 밑동을 긁기 위해서 어느 정도 면전을 계속 안 자르고 그냥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어느 정도 굵어진 다음에 그걸 없앤다고 그래가지고 희생지라고 보통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일단 요거부터 제거를 해,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밑에, 밑에 쪽으로 가지가 많이 나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 요런, 이, 이런 가지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굵게 되면 나, 굵힌 다음에 제거를 하게 되면 상처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굵, 굵어진 가지는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나온 새순을 갖고 희생짓도 역할을 하, 하게 그렇게 전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를 때 너무 바, 바짝 자르면 기부에서 순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어느정도 약간 한 2,3mm 정도 남겨놓는다 생각하시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르시면은 요 밑에서 다시 안쪽에서 다시 또 순이 나와요 그러면 그그그 그 가지를 가지고 다시 밑둥이 굵어질 때까지 희생지를 또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 이걸 거듭적으로 매번 반복적으로 희생지를 계속 교체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굵어진 다음에는 잘라내고 다시 또 새순을 키워서 밑둥을 굵히기 위해서 다시 또그그 그 가지를 또 사용을 하고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여기서 지금 눈이 하나 달려 있고 요 뒤에서도 세 가지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희생지를 자를 때는요두 개를 그러니까 다음 희생지를 쓰기 위해서 그 살리고 여기서 요 부분에서 잘라 줘야 돼요 요것을 다 제거하면서 같이 자르게 되면 손이 나오기 힘들으니까 그눈 눈이 나와 있는지 안 나와 있는지 상태를 보면서 그 잘라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지금 순이 하나 나와 있죠. 요것은 남겨 두고 요거 이제 다음 희생지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제거하면 이제 여기 다음 이제 희생지로 쓰게 되겠죠. 자세히 보여시면은요 놈하고, 이거하고, 요것이 다음에 이제 희생지를 쓸 거고요. 요 밑에도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지금 희생지를 쓸 거고요. 그리고 요 뒤에도 지금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더 희생지를 쓰기 위해서, 좀더 굵어질 때까지 그냥, 지금 안 자르고 그냥 둘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지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도 보시면,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시면은 자세히 보시면 여기 지금 눈이 몇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우의 눈은 어차피 필요가 없고 요 몸통에서 나온 눈이 중요한 거니까 그래야 이제 밑동이 굵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요 이런 눈을 잘 살려서 제거를 희생지를 제거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이 눈이 다시 가지가 돼가지고 이거 다시 이제 몇년 동안 희생지 역할을 할거예요 그럼 그것도 역시 어느 정도 굵어질 때까지 계속 세력을 받게 하다가 어느 정도 굵어지면은 그걸 다시 제거하고 또 희생지를 또 키우고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해 주셔야 이 밑동이 빨리 굵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 밑에가 가지가 있다고 해서 이거만 계속 다 자르고 위에만 키우게 되면은 계속 키만 크지 밑에는 절대 안 굵어지니까 그 그렇게 그좀 신경을 써서 잘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 이게 곡을 넣을 때 어떤 분들은 뭐 좌우곡만 이렇게 넣는데 그렇게 곡을 넣게 되면 너무 단조로워요. 그러니까 저 좌우, 전후 좌우, 사방으로 이렇게 조금씩 왔다갔다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게 나무가 만들어져야 상당히 이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제 밑에서, 하부에서, 이건 이제 어차피 정원수로 키워야 되니까, 하부에서 봐서 밑에 곡기 제일 커야 되고, 우회로 가면서 곡기 점차 작아져야 되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네개 중에 선택을 해야 돼요. 네개 중에 어떤 가지를 주관으로 쓸 것인지. 근데 여기서는 에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정원수니까, 이 가지가, 이 가지로, 이 가지를 주관으로 써야 될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나머지 가지를 다 제거를 해, 해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주관은 지금 선정이 됐으니까 그 옆에까지 기존에 있던 주관을 제거를 해줘야 다음에 이 가지가 주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지는 책을 또 해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고기 좌우 좌우 좌측으로 한번 가서 우측으로 한번 가고 뒤로 갔으면 이렇게 뒤로 갔으면 앞으로도 한번 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서 가위곡으로 이렇게 자르면서 키우면은 아주 멋진 정원수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자세히 보시면여 지금 눈이 몇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위에 눈은 어차피 필요가 없고 요 몸통에서 나온 눈이 중요한 거니까 그래야 요 이제 밑동이 굵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요 이런 눈을 잘 살려서 제거를 희생지를 제거를 해주는 겁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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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는 절대 안 굵어지니까 그 그렇게 좀 신경을 써서 잘르면 되겠습니다. 그래. 이게 곡을 낼때 어떤 분들은 뭐 좌우곡만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곡을 넣게 되면 너무 단조로워요. 그러니까 저 좌우 전후 좌우 사방으로 이렇게 조금씩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게 나무가 만들어져 상당히 이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제 밑에서, 하부에서, 이건 어차피 정원수로 키워야 되니까, 하부에서 봐서 밑에 곡기 제일 커야 되고, 우회로 가면서 곡기 점차 작아져야 되니까, 여기서는 이제, 요네개 중에 선택을 해야 돼요. 네개 중에 어떤 가지를 주관으로 쓸 것인지. 근데 여기서는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정원수니까, 이 가지가, 이 가지로, 이 가지를 주관으로 써야 될것 같아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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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르면서 키우면은 아주 멋진 정원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뿌리 쪽에서 올라오는 것은 이거 아무 소용도 없는 가지예요 그러니까 나오는 즉시 가능하시면 나오는 즉시 다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요가지는 지금 희생주로 몇 년을 더 키, 키울 거고요